문재인은 당시 전군 지휘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는데 그 지시를 들은 군장성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법한 충격적인 지시였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 김정은의 핵 위협이 과거에 비해서 그 발언의 강도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핵무기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선제적으로 이를 제압하고 분쇄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향상시켜 나가겠다. 김정은이 어렵게 돌려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보다 직설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핵심적인 의미는 다음 세가지입니다 첫째 핵무기는 전쟁 방지용이라고 주장해왔던 과거 입장을 처리한 것입니다. 둘째는 북한의 근본이익이 침탈 될 경우에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전쟁개시의 명분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셋째 방사정포라든가 미사일과 같은 그런 무기가 아니라 핵무기를 다른 무기에 우선하여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변화는 첫째 새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협박성 발언일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김정은 자신의 말에 고분고분하던 문재인과 다를 것이라는 데 대한 긴장감 또는 우려를 김정은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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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의 우위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방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 어떤 미국의 첨단 군사 무기들을 동원한 전략자산의 전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북한을 떨게 했을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다름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했다는 그 자체가 일종의 강력한 군사적 시위에 다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번 방문으로 두 사람이 북한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킬체인, KAMD, KMPR의 삼축체계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무력화시킨다는데 한미가 완전히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맹방으로서 한미동맹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또 굳건하다는 점을 과시한 것입니다. 세번째 우리의 결의가 그러하니 오판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양산에서 tv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었을 문재인의 심경 은 어땠을까요 자나깨나 북한 김정은 김혜정 남매 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노심초사 하던 문재인의 관점에서라면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일 것입니다. 김여정이 대북전단살포에 대해서 한마디 짜증을 했더니 곧바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름하여 김여정하명법입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 건설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하루아침에 폭파했어도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이 한미연합사 를 방문했다거나 유비무한의 군체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시찰에 나섰다는 말을 혹시 몇 번이나 뉴스에서 보셨는지